사무자동화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자동화 시험이 시작되기 전 30분 전에 시험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감독관이 수검표, 수험표라고도 하죠. 수험표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비번호라고 하는 등번호를 주게 됩니다. 그럼 등번호를 받아서 다른 수검자의 도움을 받아서 비번호를 등에 부착하고 본인도 다른 사람의 비번호를 등에 부착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시간 20분 전에는 수험실에 입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실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PC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알려준 PC번호에 맞게 자기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 다음 시험시간이 5분에서 10분 전에 문제지를 배부받고 시험시간이 되면 시험지를 펼쳐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지를 펼치면 전체 지시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했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 없는지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고 다른 내용이 없다면 연습한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은 엑셀, 파포 액세스 3개 작업하는데 총 2시간을 줍니다 이 2시간 안에 어떻게 작업하든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뭐 엑셀을 1시간 동안 하고 액세스, 파포를 30분씩 하든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2시간 안에 완성하면 됩니다 2시간 수업 시간이 끝나면 컴퓨터는 더 이상 만지지 못하게 되고 10분을 따로 줍니다. 2시간 안에 모든 작업을 끝내시고 작업한 내용을 usb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쇄 시간을 10분 주는데 10분 안에 본인의 출력물을 인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파일을 저장할 때는 바탕화면에 본인의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하고 작업 파일을 해당 폴더에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이거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폴더를 누르시고 그럼 새 폴더라고 나오죠. 저희들은 비번호를 천사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비번호가 천사가 됐죠. 비번호로 폴더를 완성하고 나면 감독관이 파일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엑세스 파일, 파워포인트 파일을 감독관이 지정한 파일명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임의로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명은 엑셀은 sp_수험생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세스는 db_수험생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ppt_수험생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파일명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사항을 내려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지시사항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먼저 엑셀을 실행해 주시고 저장하기가 있죠.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저장할 위치는 저희들이 바탕화면에 본인 비번호로 폴더를 생성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천사로 만들었죠. 천사를 더블 클릭하셔서 상단에 천사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명을 sp, 언더바, 본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뭐 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고 자동 맞춤을 합니다. 자동 맞춤 체크하고 여백에서 위쪽은 6을 해주시고 가로 세로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하시고 창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중간중간에도 컴퓨터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중요한 작업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저장을 눌러서 작업하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엑셀이 작업이 다 끝나시면 창을 닫으면 되겠죠 그러면 천사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요렇게 sp 언더바 본인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액세스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바로 작성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폴더가 있습니다. 노란색 폴더를 누르시고 저장 위치를 바탕하면 천사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단에 천사가 나와야 천사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파일명은 db 언더바 본인 이름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들기 테이블 만드시고 쿼리 만드시고 폼 만들고 보고서 다 만드시면 되겠죠 전부 만들어서 이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저희들은 그냥 인쇄만 파일 만드는 것만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저장 예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끝났으면 창을 닫으면 얘는 저절로 저장이 되죠 닫기 그리고 이제 천사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도 들어왔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바탕 화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천사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반드시 상단에 천사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파일 이름은 ppt 언더바 본인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장 모든 작업이 끝나면 파일 인쇄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를 이 슬라이드로 해주시면 상단의 여백을 6을 줄라고지시사항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만 상단의 여백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하면 상단의 여백이 4.3cm 정도 나오는데 6cm가 안돼도 감점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단의 여백을 줄수 없기 때문에 상단 여백을 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시면 되고 다시 그림자를 표시하려면 고품질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품질 체크해 주시고 컬러로 체크해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수험자는 폴더를 USB에 저장하고 그 USB를 출력용 컴퓨터에 꽂아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탐색기가 있죠. 탐색기를 눌러서 USB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천사라는 본인의 폴더가 보입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하셔도 되고 컨트롤 C를 해도 됩니다. 해주신 다음에 C 드라이브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혹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폴더가 복사되면 더블 클릭해서 이제 파일을 인쇄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하실 때는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를 누르면 출력이 되겠죠 한번 출력되면 화면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인쇄를 못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힘들겠죠 이제 인쇄가 되면 요렇게 출력물이 인쇄가 됐겠죠 비번호와 소음번호 성명을 적게 돼 있는데 상단에 적으시면 여기는 편처를 하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래쪽에 적어줍니다 아래쪽에 비번호 저희들은 천사였죠. 천사 그 다음 수험번호 그 다음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간격 얼마나 띄우든지 뭐 글자 크기를 얼마라 하든지 읽어보는데 지장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엑셀이 끝이 났고 이번에는 액세스를 해 보겠습니다 액세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인쇄를 하기 위해서 폼1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단의 여백을 6cm 주시면 되죠 인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쇄하시고 나서 출력물이 나오면 상단에 비번호 저희들은 천사였죠. 천사 수험번호 1234그 다음 성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이렇게 꼭 적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단에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고 쿼리 1을 클릭합니다.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 다음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누릅니다. 인쇄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력된 내용에서 비번호 천사 적어주시고 수원번호 1234 적어주시고 성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쇄된 내용에 손으로 적어주시고 액세스는 닫으면 되겠죠.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인쇄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파일 인쇄 이 슬라이드 해주시고 고품질 그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인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쇄가 되고 나면 상단에 비번호 천사 적어주시고 수원번호 성명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출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아주시고 저희들이 C 드라이브에 저장을 했죠. C 드라이브에 저장한 폴더는 여러분들이 다시 삭제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딜리트로 삭제 예까지 해주셔서 C 드라이브에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C 드라이브에 없어도 USB에 여러분의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채점할 때 USB의 내용과 여러분들이 제출한 출력물이 다른 경우 실격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USB에 있는 자료는 절대 지우시면 안됩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고 인쇄는 총 4장이 인쇄가 되는데 엑셀이 한장, 엑세스가 두장, 파포가 한장입니다. 그래서 총 4장이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 인쇄가 다 끝나고 자필로 기재가 끝난 끝이 나면 출력물에 표지는 감독관이 줍니다. 표지 엑셀, 엑세스 파포 순서대로 종이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가 있고 표지를 넘기면 엑셀이 보여야 되고 엑셀을 넘기면 엑세스가 보여야 되고 엑세스를두장 넘기면 파포가 보이는 순서대로 편철을 해주셔야 됩니다. 편철은 호치캐스 찍는 경우도 있고 펀치로 찍어서 손으로 묶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채점은 엑셀이 35점 엑세스가 35점 파포가 30점으로 분배됩니다. 그 다음 인쇄물로 기본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 실격사유가 있는데 엑셀은 표와 차트를 만들게 돼 있는데 표가 0점 처리되거나 아니면 표를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차트 표를 완벽하게 만들었어도 차트를 아예 안 만들었거나 아니면 차트를 만들었어도 0점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냥 실격입니다. 엑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 화면이나 보고서 중에 둘중 하나를 아예 만들지 않았거나 만들었어도 둘중 하나가 0점 처리되면 실격입니다. 파포도 슬라이드 두 개를 만들게 돼 있는데, 둘중 하나가 0점을 받거나, 둘중 하나를 아예, 만, 아예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격이 됩니다. 그 다음, 수식 기재란이라고 엑셀에 있죠? 엑셀 표를 만들 때 수식 기재란이 있는데, 수식 기재란을 공단으로 만드시면 채점 없이 그냥 실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식을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거나 적어내면 실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식을 모를 경우에 절대 공백으로 하지 마시고 아무 거라도 적어서 내셔야 실격이 안되고 채점을 받아서 혹시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만드실 때 범위를 틀리게 만드시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그래서 차트 만드실 때 범위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액세스에 조회하면 만들 때 SQL문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게 하죠 근데 SQL문을 모른다고 공란으로 비워두면 무조건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SQL문이 만약에 틀리더라도 혹은 모르더라도 아무거나 적어 주시면 실격은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합격 점수가 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L문 꼭 아무 거라도 적어 주시고 그 다음 각 작업에서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경우 실격이 될수 있는데 저희들은 뭐 특별히 지시사항을 어기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실격이 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 usb 메모리의 파일 내용과 출력물이 다를 경우 실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완성되는데 이거는 규정상 이렇다는 거고 모든 시험장이 이것과 100% 똑같이는 되지 않습니다 뭐 감독관 재량이나 혹은 시험 치는 장소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시험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시험 치신 분들 중에 여기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다른 시험 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